가족. 안녕하세요 담둥이들 오늘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크학게인 도전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, 이번엔 진짜 이기는 모습 담둥이들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승계야 응? 어? 너 저번에 크아 한다고 했지? 응 음. 왜? 엄마랑 크아 한판 뜨자 <웃음> 갑자기 또 무슨 소리 어? 하는 거야? 엄마가 참견 시켜줘. <웃음> <너한테> 참견을 시켜줘 뭐한참을 <웃음> 시켜줘 <웃음> 들어와! 들어와! 들어와! 들어와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에이, 눈, 들어와! 진심이야? 응 진짜로 그거 깔았어? 응 어, 깔았지 그래? 응. 가자 지 아, 자. 야 지효야! 왜 이래 오늘? 지효야! 엄마 응? 진짜 하는 거지? 응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초대할게. 응 담이 엄마 여기 있다 초대했어 초대 초대 들어와 수라 수락, 수락. 오케이. 들어왔다 어 엄마 하이 아 하이 하이 아 스타트 하이 저게 뭐냐 스타트 누를게 이거 담이 엄마가 네. 엄마고 담이네가지고 유튜브가 나야 아 네. 내가 아 그러네 바뀌었네 어제하고 아니지 아닌데 어제 내가 빨간 상태였는데 아, 어, 엄마가 그럼 빨간색 생... 캐릭터 할래 응 <웃음> 기다려봐 응팀 변경 여기 엄마가 팀 변경을 이 눌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응. 다시 눌러 엄마 팀 변경 어 응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슈퍼 스킬 끄고 한다 응아 음. 너 근데 레벨이 20이야? 20이야? <웃음> 야, <웃음> 씨. 그럼 엄마 이거 뭐야? 와 스타트? 엄마 나 참교육 시켜준다 했잖아 내가 참교육 시켜줄게 아, 오케이. 간다 레지고 오케이 덤벼 덤벼 <웃음> <웃음> 엄마가 빨간색이야 <애기야? 웃음> 내가 빨간색? 가자 가자, 가자. <웃음> 엄마 나 게임하니까 재일 웃기다 가자 가자 좋아 좋아, <웃음> 좋아. <웃음> 어? <웃음> 죽었어? 한연 <웃음> <하면> 직접 쫓아기 <웃음> <처치하기> 전까지는 <웃음> 아 뭐야 또 물에 옷... 또 잠겼네 뭐? 어? 물에 또 잠겼어 <웃음> 어어 살아날려고 <사람> 하는데 니가 <웃음> <네가> 오늘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어떡해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녕 아, 또물먹어어알았어 알았어. 아, 어야 돼. 어 아, 아, 아, 나... 알았어, 봐줄게, 봐줄게. <웃음> 안녕 엄마 참여해주시네 아너 살려줄게 <웃음> 진짜 나빴다 그랬지 <웃음> 너 저리 가나 <웃음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저리 갈거야 <웃음> 야 뭐 어떻게 피었어? 응? 아, 섭트네. 잠겨 아하... 시켜준다며. 오, 아... 어, 빨리 피해. <웃음> 아, 너무, 너무 나빴나? 아... 알았어, 내가 물풍, 난 물풍선 안 쓸게. 알았어, 봐줄게. 엄마만 물 아, 밀... <웃음> 밀표볼... 어? 아다 준다며?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어 뭐하는 이게 지금? 아니 아무것도 안했다고아 진짜 맞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오지마! 아. 나 아무것도 안했어 나 어디갔어? 만두 먹기 게임 할래? 게임? 이, 응. 이 만두 먹기 게임이라고 있어. 응. 이 만두를 많이 먹으면 돼. 배가 부른 거야. 응. 스타트. 스타트. 아, 참교육은. 아, 안 되겠다. 또 모르지 엄마가 이길 수도 있잖아. 야, 너는 지금 몇십년 했고 나는 아니 했었어? 이거 나온 지 며칠 밖에 안 됐어 음. 어. 약간 변경만 해서 나온 거지 게임 자체가 아 근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한거 많이 안 했었어 음? 그래서 여기 만두 나왔지 이거 음. 이, 만, 이 만두를 먹으면 되는 거야 음. 나를 죽여도 엄마가 이겨 음. 아, 이렇게 만두를 먹으면 이기는 거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 대신 저기 봐, 봐주면서 할게 아, 어? 내가 잘못 받았네 내가 하고 어! 만 먹으면 되는데! 야! 아,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! 만두 어겠어 아 엄마 아! 아이 정도면 돼! 어? 아! 너무 나빴나? 근데 이게 지금 빨간 게 만두잖아 빨간 게 어디?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만두야 이게 만두 만두처럼 생긴 거 만두처럼 생긴 거? 만 생긴 거? 이거, 이거 하얀 거 거야, 이거 말하는 거야? 어 지금 여기 생겼잖아 이 만두잖아 아... 어 내가 먹을려고 했는데 아 잠깐 잠깐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안 뭐야?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이어이 여기, 엄마 여기 만두 먹어 내가 먹었 여기... <목소리> 내가 먹었지 <목소리> 엄마 여기 먹 먹어 아니, 먹어 아, 여기 생겼다 엄마 여기 생다 먹어 먹어 <목소리> 엄마 엄마 여기, 여기 생겼다 아 아니, 엄마 여기 생겼 내가 먹어 가내 <목소리> 왜이렇 먹는 욕심이 없어? <냉> 아 먹어. 너무... 아, 이거 뭐야, 거나 다다 아 어, 다이다 어, 이다다 아, 여다다 어, 아, 여기다. 기다다 아, 여기다. 아, 왜기 아, 여기 아, 여 아, 아 이겼다! 아오 깜짝이야! 깜짝이야! 하잖아! 아 재밌었다 그치? 응! 너 전적이 어, 어떻게 되는데? 전적? 응! 어. 짠! 볼래? 이거 뭐야? 뭐야? 승률! 이게 목숨당 첫치 현재 와나이 뭐야 160.5% 83.8% 어 여긴 83.8% 이게 위에가 너야? 위에 밑에 두 개다 나야 너는 게임만 했냐? 응? 아 진짜 <웃음> 아니 몇판안 했어? 아니, 너는 고3 때도 게임만 했지? 아 빨리 도망가겠다 빨리 도망가겠다 아주 고삼살같은 도망가 그냥 게임하시면 아이고 아우 리또 잠겼어 아또 잠겼어 요 어떡해 어, 뚫고가 안되는데 어. 응 도와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.